외부 데이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단에 데이터 탭을 클릭해 주시고 기타 원본에서 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를 선택하겠습니다. 데이터 원본 선택 창에서 MS Access d 이 t a b a 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쿼리를 만들거나 편집할 때 쿼리 마법사 사용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이제 데이터베이스 선택이라는 창이 뜹니다. 근데 여기에는 성적.accdb라는 점 파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지에 보시면 폴더에 경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지를 보시고 C드라이브 길벗 커마 1급 01 엑셀 01 섹션을 누르시면 성적이라는 액세스 파일을 볼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해 주시고 저희들이 원하는 필드가 다른 말로 열이죠. 저희들이 원하는 열이 있기 때문에 더하기 단추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서명을 가져와야 되는데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 단추를 클릭해도 됩니다. 사원번호 이름 직위 업무 수행 영어독해, 전산실기, 평가를 더블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부서명을 저희들이 원하는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부서명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추를 클릭해서 갓다를 선택하시고 단추를 클릭해서 기술부를 하겠습니다. 미수로 하시면 그리고 라는 뜻입니다 또는 을 선택해 주시고 같다 단추를 클릭해 주시고 기획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기술부 또는 기획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필드 혹은 다른 열을 선택하면 무조건 그리고 라는 뜻으로 됩니다 그래서 영어 독해가 65점 이상이기 때문에 영어 독해를 선택하시고 크거나 같다 65를 적어 주겠습니다. 다음을 선택해 주시고 정렬의 기준은 지휘기를 선택해 주시고 오름차순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은 전산 실기를 선택하시고 내림차순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쿼리 마법사의 마침 단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침 이제 문제지에 보시면 가져온 데이터가 A3셀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A3셀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트에 A3셀이 시작 위치가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A3셀부터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표의 범위 중에 어디든 클릭하시면 위에 표 도구 디자인 탭이 뜹니다. 근데 표의 범위 바깥쪽을 클릭하시면 표 도구의 디자인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 범위 중에 아무 곳이나 클릭하시고 디자인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범위로 변환을 클릭해주시면 쿼리의 정의가 제거되고 정상 범위로 변환이 됩니다.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한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 를 선택하겠습니다. 똑같이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아래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폴더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를 보시고 경로를 확인하겠습니다. C 드라이브에 길버커마 1급 엑셀 섹션을 선택하시고 판매 실적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하는 열을 선택할 거기 때문에 더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판매원, 판매액, 판매일자, 품목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다음 판매액을 선택하시고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100만원이니까 1000000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판매일자를 선택해주시고, 오름차순, 품목을 선택해주시고, 오름차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가 선택된 상태로 마침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A2셀 부터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A2셀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상단에 데이터 탭을 클릭해 주시고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를 선택하겠습니다.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시고 아래는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인. 폴더를 정확하게 수정하겠습니다. C드라이브에 길벗 커마 1급 01 엑셀 01 섹션 도서 현황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더하기 단추를 클릭해서 도서명 출판사 저자, 가격, 권장을 순서대로 더블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자를 선택하시고 제외할 시작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정을 적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정과 체라고 했기 때문에 밑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미치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제외할 시작값, 체를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권장을 선택하시면 무조건 그리고가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앙커나라고 됐기 때문에 오와 조건이 돼야 되는데 마법사에서는 오아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저자에서 여기를 또 눈으로 바꿔도 권장을 선택하는 순간 무조건 그리고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권장에서 아니다를 선택해 주시고 아동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서명을 오름차선으로 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커리 편집을 해야 됩니다 저자가 정과 채로 시작하지 않건한데 그리고로 처리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커리 편집을 눌러서 마침을 합니다 그러면 조건이 나오는데, 조건이 같은 줄에 있으면, 그리고입니다. 그래서, 아동이 아니다를, 블럭 씌워서 Ctrl X 하시면, 자르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Ctrl V를 눌러서, 다른 줄에 적어주시면, 또는이라는 조건이 됩니다. 그렇게 내용을 수정해 주시고, 저장하기 위해서, 닫기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A3셀을 클릭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표를 클릭해 주시고 디자인 탭에서 범위로 변환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